모래에 있는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만원을 쓸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만원이 딱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엄청 저렴하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국회님들 인도네시아 물가에 대해서 아, 뭐야 어 뭐야 삼각대 안했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인트로가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찍자마자 삼각대 다리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냐면은 제가 있는 곳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주변이 그래서 물가를 보여 드리려면은 물에 나가야 돼요 근데 물이 여기 한세개네개 정도 있는데 그걸 다 보여 드리진 않을 거고 주변에 아 요건 요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보시고 안쪽 물 내부랑 그리고 가격들을 조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요거 다리가 뚝 빠져가지고 어터냐고 아 그때 맞죠? 그 저한테 이제 삼각대 관련해가지고 여쭤보셨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다리가 3 개가 달려 있어요. 이런 삼각대를 저는 주로 이용을 합니다.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사님이 어디에 계신 걸까요? 저분 같은데. 야, yeah. 여기가 물입니다 물 에스카아 앞쪽에 있는게 다른 물이고 여기 이제 트레스마트라고 물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물이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 따이 없습니다 교통 신호 따이 없고 그냥 이대로 한국에서 이러면 은 욕을 어락이 어, 어, 많이 먹죠 와 그래도 가까이 딱 내려주시네 여기가 제가 있는 지역의 가장 핫한 물이에요 스타벅스도 보이네요 심지어 영화관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관도 제가 이 지역 물도 그렇고 이제 뭐 물가라고 치면은 아무래도 슈퍼마켓 같은 데를 보는 게 좋겠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너무 좋다 시원해 가지고 가기 전에 커피 한 잔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 카페인 부족해 너무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요 죽어 하 아.. 아메리카노 트리 아이스로 이런 도넛들은 하나에 800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에 800원 맛은 있는데 저번에 여기서 먹었을때 뭐 플라스틱이 나와가지고 저그 뒤로 사먹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이코라고 인도네시아 브랜드인데 엄청 큰 이제 커피시장이에요 말레이시아에도 지점이 있고 이렇게 스타벅스처럼 굿즈들도 딱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뭐 이런 티셔츠 같은 것도 판매하고 섭스의 티셔츠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 중에. 그리고 이렇게 커피를 갖다 줍니다. 사이즈 되게 크죠? 이거 딱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료를 주문하면 나오는 도너츠까지. 인도네시아는 진짜 갈 데가 없어서 물에서 이렇게 공연도 간간히 합니다. 간간히가 아니라 자 매주 해요 매주. 중간중간에 이런 로봇도 있어요 이분 맨날 계시던데 아 힘들겠다 저 빨간거는 진짜 어느 몰이나 중국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중국화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아주 반가운게 있죠 네이처리퍼블릭인데 근데 여기 제품들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국보다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막 이런것들 뭐 9,500원 이런 제조 클렌닛 폼이 원래 한국도 3만원인가요? 이렇게 있고 엑소가 여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인도네시아 화장품보다는 한국 화장품이 쓰는데도 그렇고 마음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 저도 며칠 전에 여기서 샀었거든요 확실히 저기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제품이 어떻게 보면 수입품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한국이 치킨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드라마나 이런 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치킨 브랜드들이 유행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이름하여, 치르치르. Can I see the menu? 같이. 치킨 같은 경우. 한국이랑 그렇게까지 차이는 없네. 근데 조금. 여기 분들이 먹기에는 비싸겠다 여기가 이제 월급이 한 2, 30만 원이니까 마5 0 0 0원 2만원으로 치라고 하면 엄청 비싼거죠 한국 기업이라 그런지 한국 노래가 있네요 아저 노래 뭐더어라라라아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다음 신기한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파빙수래파빙수 팥빙술. 강남, 잠실, 성수, 왕십리 2호선이네 여기 팥빙수는 떡볶이 와, 떡볶이를 하나에 6,000원에 팔아? 야 엄청 많이 남겨먹네. 와, 주먹밥 하나에 3,500원. 와, 이렇게 뻥튀기를 많이 해? 대박이다. 야 신기하지 않나요? 한국 제품이라고 하는데 엄청 비싸게 파네요. 그러니까 한국 가격으로 치면은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닌데 여기 현지 분들을 따졌을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인 것 같아요. 이제 장을 보러 갑시다. 마은 아, 똑같아요? 여기는 하이퍼트 한번 가봅시다 살건들은좀 정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인도네시아 물가가 이렇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채 같은 것들 보다는 이제 뭐 라면이나 뭐 계란, 고기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하시기에 괜찮겠죠? 저도 지금 딱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해서 한번 봅시다 참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여 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소고기 같은 것들 이 정도 양이 5,000원 이게 몇 그램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2500원, 2800원 뭐, 뭐 이런식으로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이런 치킨들 뭐 1400원, 1500원, 2000원 그리고 닭다리랑 이런 것들 이거를 보시면 편하겠다 이게 한 마리에 한 2,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란을 한번 봅시다 계란이 이제 10개에 한 1,800원 정도 해요 이거 하나 있어야 되고 아 근데 요새 어떤 놈이 자꾸 계란 훔쳐 먹더라고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걸리기만 해라 진짜 어? 그리고 고를 거는 바나나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만큼 또 이제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할 만한 게 많지 않죠 오 그리고 이렇게 과일을 까서 놓는 구나 이런 것들 20% 하면 이게 얼마야 900원 정도 하겠네 오, 이거 는나 먹어야겠다 막상 이거 살 거를 고른다고 하고 오긴 했는데 막 추가적으로 더 고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모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을 생각해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유 우주는 딱 프로모션을 하네요. 1469원 정도. 여기에 풀크림으로 그냥 올때 이렇게 한두개 정도씩 사도 해요 저는. 1400원이죠? 현재 금액이 한 6000원 정도 되고요. 여기서 만원어치를 딱 사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을 안 하고 온 건가? 콜라랑 사이다. 1 5터짜리 천원이에요 천원 근데 저는 탄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패스 그리고 오리온 초코파이가 이게 몇 개입이지? 6개입이 1600원 초코파이 바로 위에 있는게 이제 초코파이 짭같아요 이거는 가격이 500원이네요 요거는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바닐라 크림 중간점검 2000원 1000원 3000원에 4000원 4500원에 막상 잠을 만원어치를 사려고 하는데 먹을게 없네요 괜히 샀다가 안먹으면 또 그렇고 맞죠? 그리고 아까 골랐었던 귤이 생각보다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살짝 만져봤는데 왜이렇게 딱딱하지 이거? 귤이 이렇게 만져보면 엄청 딱딱해요 이거 진짜 맛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으로 깎겠죠? 넌 제외 그리고 그냥 닭다리 하나만 사가지고 이걸로 오늘 요리를 해서 먹겠습니다 잘가라 귤 저귤 대신 껍데기가 있는 귤로 고르겠습니다 아 이거지 귤은 이렇게 생겨야지 오 이러지 이러지 이러지 오 이게 딱 만지는 맛이 있네 이렇게 딱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2,000원이네요 2,000원 이마까지 네. 요 때가 가장 떨리죠 과연 얼마가 나왔을 것인가 결제 전 최종 확인하고요 필요한 거다 샀고 오늘 먹을 거 있고 우유 있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 딱 가격이 만원 나왔는데요? 오 좋은데? 드림마카티. 모래있는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만원을 쓸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만원이 딱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엄청 저렴하진 않아요 물건들이 보면은 이런 마트에서 사는 것들은 한국과 그렇게 차이는 없고 시장이나 전통 마켓 같은데 갔을 때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네시아 물가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조금 되셨기를 바라며 저의 장보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 가서 얼른 가가지고 당요리 해 먹어야겠어요 아 너무 배고프 요새 진짜 제가 뭐 영상에는 안올리지만 운동을 그래도 나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점점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시간내서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뿅! 어떻 우와